자 지금 여기 한인 스트리트에 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 오늘 처음으로 이제 리스트릭션이 열려가지고 이제 밖에서 술을 마실 수 있어 한 10명? 10명 이내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굉장히 많아 나도 오랜만에 외식이나 해볼까 해서 나왔어 이제 비가 와가지고 더 추워졌어 날씨가 꽁꽁 얼어 이제 진짜로 겨울이 다 됐어 어 감기 안걸리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 지금 바이러스는 여기는 되게 잠잠해졌는데 이제 감기 때문에 나도 지금 감기 걸려 가지고 어 바이러스는 아니고 저희가 에셉로주시고요 상술부로 주시고 시간 밖에 아까 중국집에 갔었는데 중국집을 어 근데 정말 진짜 잘 먹었어요. 비삼겹살 괜맛이 겠지 저렇게 밖에 비가 엄청 오고 있어. 비 오는 날은 밖에서 소주 한잔다 먹어줘야 돼. 요 여기는 따로 뭐 1시간 뭐 제한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일단은 시켰는데 별 문제 없어 그리고 지금 내가 영상을 꺼야 될거 같아 왜냐면 나 지금부터 술 먹을 거라서 술 취해서 영상 찍으면은 개소리하니까 네 빨리 끊어야지. 아 원래 동영상 또안 찍을라 했는데 술 먹고 원래 동영상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꼭 올려줘야 될것 같아서. 너무 맛있요 그리고. 서빙하시는 분 너무 예쁘시